너무 진짜 맛있다.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서 인기 봐봐. 고기 보면 딱 싸가지고 딱 먹으면 끝내잖아요 기대된다. 너무 기대돼요. 너무 맛있겠다. 어, 이게 친구요 안녕하세요.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. 보통 제가 한두 그릇 먹는다고 치면 세네 그릇씩 먹을 수 있도록 잘 먹어보겠습니다.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. 요 오늘 은 고기국수 대전을 하겠습니다 <웃음> 계속 밀려들어오네 와, 야, 아니, 약간 무섭다 여기 질 생각이 없는 거같은데다 아. 드셨어 벌써 벌써 다 드셨어 먹는 속도가 와. 진짜 빨라 눈도 안 맞춰 지금 왜 시퍼 졌어 지금? 지금 간에 기분도 안 왔다 우리 뭐 먹었어? <웃음> 고기국수 다섯 그릇이랑 비빔국수 다섯 개 주세요 고기 다섯 개, 비빔 다섯 개?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? 여기부터죠 아, 맞습니다. 네. 또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, 지금. 똑같아요, 보면 과연 누가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와,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